어디서 발견했다고 하셨죠? 여기 식당에서 발견했습니다. 아 그리고 보면 아, 어, 우리 아, 자주 붙고 그래. 나 같은 거 보면 너 같은 애들이 제일 먼저 죽더라. 아 아니 일단 친정을. 아 안돼 나는 죽기 싫단 말이야. 살려줘. 에휴. 아. 넌또 뭐하는 거니? <웃음>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와. 어. 잠시 주목해주세요 이, 이 사건 집단 미실 사건이에요 아좀 나와봐 문이 다 열렸는데 무슨 미실이야 그리고 네가 뭔데 명령질이야 소계가늦적군요제 이름은 딱 아, 아니 순색 탐정이죠 탐정? 미실이 뭔지도 모르는데 탐정? 네가 탐정이면 개나 소나 다 탐정이겠다 어디 말좀 해보시지? 흥, 그렇군. 이 사건의 범인... 알겠어요. 범인은 바로... 범인은 바로 빨강. 당신이야... 당신은 게임 시작 전 파란색에서 빨강으로 색을 바꿨죠. 아저씨, 저 파란색 하고 싶은데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상관... 파란색 스테이피를 찍어보겠니? 네, 아저씨, 무슨 색이니? 빨간색이에요. 당신이 핀셋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빨간색을 보는 건 아닌가요? 아 얘가 파란색 하고 싶다고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바꾼 거지 빨강 니가 인포였던 거야? 저 말을 믿는 거야? 맞아요 너무 감정적으로 출연하시는 것 같네요 당신은 또 뭐야?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억지 놀림만 부리면서 임포스터 잡는 걸 방해하는 것 같아서요 혹시 당신이 임포스터라서 일부러 방해하는 건 아닌가요? 아 그러셨다면 죄송합니다 여태까지는 장난이었고 진짜 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파랑 이건 명탐정 X난이란 만화책이에요 모두 여기를 봐주시겠어요? 이 만화의 범인이 무슨 색이죠? 검정색? 맞아요! 이 만화를 보면 범인은 항상 검정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인은 바로 검정! 당신이야! 아니 무슨 이런 억지가... 그보다 저건 흑백 만화잖아 당연히 흰색이랑 검정밖 검정! 검정 정말 네가 노랑을 죽인 거야? 당연히 아니지! 빨강! 그래! 빨강! 넌 알잖아! 내가 확실한 거! 검정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실 거예요? 죽었어